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기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자전거 출시 소식에 명품 가방이나 포켓몬빵처럼 줄을 서서 구매해 본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제품이면 그럴까 싶은데요. 최고의 가성비 자전거로 잘 알려진 세파스의 리파인드가 그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죠. 그래서 올해도 최다 오픈런 기록을 갱신할지 궁금해지는 새로운 리파인드 6를 살짝 살펴봤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3년형 리파인드6는 전작인 리파인드5와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됐습니다. 우선 지오메트리는 기존보다 짧은 리치에 높은 헤드튜브 각도를 적용해서 로드 입문자들도 더 편안한 포지션으로 라이딩을 유지할 수 있게 했는데요. 최근에 로드라이딩의 트렌드가 속도를 즐기는 성향이 짙다는 점을 감안해서 에어로 다이나믹한 디자인으로 프레임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대충 봐도 전체적으로 날렵해진 느낌이 나죠? 프레임이 곡선형으로 성형된 데다 핸들바는 에어로 핸들바처럼 두께가 가늘게 만들어져서 더욱 에어로스럽네요. 그리고 시트포스트는 너도나도 탑지 않은 꼬리가 잘린 형태의 캄테일 디자인이라서 공기저항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것 같군요. 무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작보다 나은 몰딩 기술을 사용한 슈퍼라이트 카본 프레임으로 제작해서 약 250g 이상 가벼워졌는데요. 프레임 세트 무게만 M 사이즈 기준으로 약 950g 정도라는군요. 전작이 일반적인 동급 카본 프레임처럼 살짝 무게감이 느껴졌던 게 기억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벼워졌다는 게 실감이 나는 무게감이긴 했습니다. 구동계는 시마노의 울테그라 di2와 새로 나온 105 di2인 12단 전동 구동계를 선택하거나 울테그라 11단의 기계식 구동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동계에 따라서 휠셋 구성이 달라지는데요 di2 전동 구동계가 탑재된 모델은 파스포츠의 카본 휠셋이 적용되고요 울테그라 기계식 구동계 모델은 파스포츠의 카본 휠셋 또는 시마노 알로이 휠셋이 적용된 모델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전거 사이즈는 XS, SM, M, L, XL로 5가지가 출시됩니다. 키가 약 155cm부터 최고 194cm 정도까지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다양한 라이더들이 접근할 수 있겠네요. 가격은 105DI2 모델 기준으로 359만원입니다. 본격적인 예약은 이미 하이덴 바이크에서 진행 중이긴 한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05di2 모델만 2월 13일 날 네이버 신상위크에서 319만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을 받는다고 하고요 나머지 모델은 미정이지만 순차적으로 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105di2 모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날짜 체크를 해놓으시는게 좋겠네요. 그럼 이번주도 행복한 라이딩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설정도 함께 남겨주시고 새해 복도 두바퀴 배로 받으세요 띠링띠링